너나 알지? 이제 형이라 불러 나 불해보니까 와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딱 붙잡고 직접 가르친다 내가 가르쳐주는 진짜 가이드로 쉽고 짧게 팍! 하면 돼 너의 전투력이 팍팍 상승할 때까지 너랑 나랑 끝까지 간다 야 너도 고투력 될수 있어 아! 너도 고투력 될수 있어!